우진이, 점수 마이너스, 오점이야스마이이이점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마지너이마이너 마이너스, 마이너스, 이이너스 아, 왼쪽 왼쪽. 왼쪽. <몬된> <몬된> 오른쪽, 김쇼, 반대잖아! 반대! <몬된> 좋다! 김득 <몬된> <몬된> 아, 이거! 이거 어디까지 해요? 아, <목소리도> 야한 명씩. 뭐야? 지널오리지이 오리지널, 리지널오리멀리지지리지오오지나오오오 집중! 나, 나가라! 나가라! 아, 나가라! 야! 다 먹는거 봐! 이거 어디 어! 던져! 집야 어! 우와! 야! 대박! 야! 대박! 야! 대박! 야! 우와! 대박! 대박! 대박! 우와! 우와! 이건 아빠들도 야! 못 이기겠는데? 멀리 이렇게 나 이걸로 해도 돼! 괜찮아, 괜찮아! 재현아 이거 아빠들도 못 이기겠다! 우징아 나와 나와 너왜 우리 가족 할때 밤에 부냐 앞에 있지 마 <웃음> 사랑아 저니야 사랑이는 게스트니까 그냥 내비둬 무시하고 개안 아니야 걔안맞아 아니, 괜찮아, 괜찮아. 어, 사랑아 사랑이사아 사랑아 사랑아 아 사랑아 아, 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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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루 갔어. 야, 뒤로, 뒤로, 실적. 뒤로, 뒤로 던... 마이너스. 이너스 뱃불. 뱃불. 아! 자, 가시죠. 아빠 과연? 빨면세개로로 해요 야개는 해야지 자 레디 액션 먼저 정색이나 됐어 준비 시작 파이팅 뭐 야판 만지면 끝나! 어! 만졌어요! 아니 이거는 한 건데 너는 왜 이렇게 고자질을 해? 어! 살살 살살 살살! 살살해 야! 빠져! 그다음! 맞다! 아! 어머도! 어머도! 왜? 싫어! 이긴 사람 한번 이긴 사람 한 살살! 어! 너무 살살! 아이고! 아이고! 자. 아. 좋아이야 왜? 빨 지금 좋아. <목소리> 좋아. 지금 좋아. 이 갖고 팅 원정 없어. 준아. <웃음> 어, 이렇게 지금 않아? <웃음> 아, 못 해요. 아, 조심해. 나하고 기루진 수 있겠는데? 하면서 전을살자 아, 답답고구야감한 공격 필요하나요? 아이 마음이야. 아 그럼 저도 이렇게 할 거예요. 아 네가 알아서 노는 거야, 그 해요? 오오오오오오오오 자, 얼른이라 뭐야, 기주? 일박인이고넘기 어. 아. 살짝 놓고. 준비해. 준비해. 야, 심박 금비. 어, 끊고 싶어어 이리 와, 빨리 신 끊고 싶어요 아, 현이 겁나고. 아, 여기 있어. 자 다시 <웃음> 야,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저기 하 열심히 아, 열심히 야 근데 많이 차이 안나 아왜 이렇게 빨리 와왜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이렇게 안정적이야 저기는 잘 쪘어. <웃음> <웃음> 야, 여기 대박이야. 이제 여기 역전 추월했어, 올드보이가. 자기야, 꼬무줄에다 걸어. 세요 <웃음> 아, 요시! 아, 그니 아, 그럼! 아, 그럼! 아, 그 하면 돼. 어, 아, 이거 맞지? 아, 아, 역시. 아, 그럼! 오. 아, <놀람> 아, <놀람> 아, 아, 랑럼 아, 그럼! 아, 그럼! 아, 그럼! 아, 그럼! 아, 그럼! 아, 그럼! 아, 고럼 아, 그럼! 아,